안 된다 분. 뭔가 어딨어 계속 조금도 좀 정신 나갈 것 같아. <웃음> 어야야나 아예 그냥 블럭이켰는데 그그 <웃음> 어, 상태에서 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. 점프가적당 a. I'm 데안 나가 안 나가 어 됐다.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나갔어나갔어 that's a d o 거야 h a 다 s a d o 어 t h 어 t s a dog. t h a 나 s a 나 o g That's a dog. That's a dog. That's a dog. 나 h a 나 s a dog. That's a 나 o g That's a 아아 아, 이 네, 존나 이거... 아파 근데 이거 존나 아파. <웃음> 아, 이거 그 아, 아, 환불, 게임으로 막게임로 갖고, 그냥 성공한 다음에 게임으로 붙으면 돼. 이거 게임으로 한번 이거 게임으로 해봐야겠다. 주인가 벽에 문대서하면 잘 돼. 문대서라고? 응, 벽에 문대서 하니까 됐음. 네. 그벽 구석에서 그 블록 두개 사이에 딱 구석이 지잖아. 예. 네. 거기서 하니까 존나 잘 되더라. 아, 근데 폭죽 소리 존나 시끄럽다. <웃음> 그러니까 이거 개 시끄럽다니까 이거. 폭죽 좀좀더 줘봐 이거. 60 해결 안될거 같아. <웃음> 아, 나 그래서 크리티브로 복사 쭉 인벤트리 꽉 채워놓고 했는데. 어, 그렇게 해야 될거 같은데 이거. 다 버려. 폭죽 좀 남은 것좀다 줘봐. 인벤트리에다가 넣어. 폭죽이 영어로 뭐지? 파이어워크 파이어워크, 로켓 파이어워크 로켓. 로켓. 갑자기 지 혼자 달리는데요? 그거 원래 그래. w o r k f i 어, 성공입니다 f i 이다 w o r 계속 넣어줄 사람이고 어줄 사람이고. 어오 f 냐 어, <감사. 웃음> <오, 전나> 기하다 <웃음> 난 버그 걸리는 법이 아니라 버그 가지고 노는 법을 올릴까? <웃음> 야이상태에 폭죽이 작동이 안 되는데? <웃음> 아 그거 폭죽 작동 안 해. 내가 점프하다 어떻게 맞추냐 이거? 몰라, 그냥 이거 존... 나랑, 나라... 그냥 존나 점프하다 보니까 됐는데 그냥 네, 존나 점프하면서 누르면 되는가? 어, 자, 이거 나 게임 목 풀고 한번더 해보자. 근데 이거 어떻게 풀리냐? 이거 풀린다. 오, 풀렸다. 어, 풀렸다. 풀렸다. 풀렸다. 이 그냥 날면 돼. 어, 다시, 이, 다시 날려고 하니까 됐다. 어, 다시 날려가면 돼 그럼 그, 달려도 돼, 이거.